제네시스의 순정 기어봉인데요 문어 머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음... 뭔가 플래그십에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UPS 기어봉 EGS-003FL입니다 전자식 기어봉으로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머니 기능과 함께 변속단에 따라 LED가 점등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후진 시 자동으로 비상등 점등과 같은 매너모드 기능도 있는데요 작업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터 메카니즘 또한 기어봉에 맞는 부품으로 표시됩니다 기존 기어봉을 탈거합니다 기상등, 점등 기능을 위해 상단 트림을 탈거해 주고요 스위치와 트림을 비롯해 콘솔 모두 탈거를 진행합니다 시프트 레버 어셈블드를 탈거합니다 기존 순정에서 몇가지 부품을 뉴페이스용 노브의 이식및 보리스를 도포 후 다시 장착해주고요 본내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뉴페이스 기어본까지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뉴 p 스 기어봉으로 바꾸니 훨씬 세련되고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러머니 기능도 잘 작동하고요. 후진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어봉에 위치한 스위치를 이용해 비상등 온오프도 가능합니다.